잠재 식향의 비밀이라는 내용으로 수업하겠습니다 네, 저는 어, 향기로 말하는 여자 최미경 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 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처음 저를 만나는 분들을 위해서 소개를 잠깐 하자면 저는 아로마테라피 협회를 섬기고 있는 협회장으로 몸을 담고 있고요. 최민경 아로마 연구소 소장이면서 이렇게 유튜브 크리에이터입니다. <웃음> 어, 그리고 초이스 아로마랩이라고 하는 회사의 대표로 있고요. 어, 제인시 변정 주식회사, 이 아로마를 생산하는, 어, 공장을 갖고 있는 회사의 이사로 재직 중이있습니다원광 디지털 대학교에, 여러분이 잘 아시죠? 네, 원광 디지털 대학교, 어, 한방 미용학과에, 어, 이 감옥을 피부 미용, 또 아로마 테라피 감옥을 맡고 있는 겸임 교수로 몸담고 있고요. 무건대학교 화장품공학과 어, 피부관리를 맡고 있는 또 교수입니다. 출강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 이외에 저는 한국뷰티산업능력개발협회에 이사로 있고요 어, 제일 잘하는 곳은 아로마 테라피 상품을 개발하는 일과 또 뷰티, 피부관리실, 스파, 또 병원, 어, 뭐 물리치료실에 아로마 테라피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는 일을 컨설팅을 하는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웃음> 어, 또한 이렇게 교육 프로그램들, 아로마 테라피에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들 피부 미용에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는 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제일 많이 하는 일이 어, 새로운 애션셜 오일들 또 애션셜 오일을 어떻게 브랜딩 했을 때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런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쓴 책들인데 한 권쯤은 읽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 분들은 이 다섯 권을 다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전문가가 아닌 분들은 어, 향기로 말하는 여자 턱이 있는 네. 제사진 있는 저 책은 대부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언제 만날 때 갖고 오시면 사인해 드릴게요 어, 치명아마 연구소에서 하는 일들입니다 스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로마 테라피 연구를 하고 있고요 뷰티 관련 소적들을 출판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어, 아로마 테라피를 한 역사가 30년 정도 되어 가고, 피부 미용을 한지한 한 35년 정도 됐습니다. 어,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어, 동방여고 출신입니다. <웃음> 네, 곧 졸업하고, 아모레 퍼시픽, 지금의 아모레 퍼시픽, 그때는 태평양 화학이라고 했죠. 어, 200대 1로, <웃음> 네, 입사를 해서 3년 근무하고, 어, 24살에 피부 미용실을 창업하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길로만 한 눈물만 팠습니다. 어, 하다가 제가 이제 화장품을 가지고 피부관리하다 보니까 어, 제, 저에게 루마티스 간절염이 왔고요. 또 우울증에, 건선에, 아토피에 굉장히 많은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으로 어, 질환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사실 더 이상 일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몸이었는데 어, 하나님이 도우사 아로마 테라피를 만나게 됐고 그 아로마 테라피를 저에게 아 6개월 정도 매일 적용하게 됐습니다 매일 발반사 요법을 배우면서 발반사 요법과 아로마 테라피 브랜딩에서 매일 재 발에 마사지를 하고 몸에다가 계속 바르고 또, 매일 입욕을 하고, 그래서 6개월을 하루도 쉬지 않고 했더니, 제 몸에 있는 루마디스 간절염이 치료됐고, 아토피 건선, 입안에 허는 뭐 염증, 우울증, 다 치료됐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세상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정신이 드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 사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나는 누구인지, 나는 왜 여기에 있는지, 어, 그 고민을 하게 됐어요. 철학적으로 다시 정립하는 고등학교 때 정립한 철학을 다시 한번 성인이 돼서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다. 가치관, 나의 가치관, 나의 삶, 나의 철학을 다시 정립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아로마 테라피가 없었다면 저는 우울증 환자로서 나를 들여다보지도 못했을 거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보는 눈도 없었을 거고 내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지도 않았을 거고 어쩌면 삶을 포기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는 자살기도를 세 번이나 했습니다 우울증 환자였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웠고 힘들었기 때문에 몸이 힘든 거는 둘째치고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어, 정신이 아파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정신이 아플 때 가장 좋은 건에션셜 오일의 향기입니다 어쩌면 이 향기를 잘 만났기 때문에 저는 행운이었고 저에게는 정상적인 생각을 할수 있었고 또 이성적인 생각을 할수 있었고 그 다음에 가치관을 만들면서 철학을 정립하게 됐고 그러고 나서 고객들을 보게 됐어요 가족들을 보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보면서 얼마나 가족들이 사랑스럽고 아름다운지를 보게 됐고 얼마나 고객이 귀하고 사랑스러운 보게 됐습니다. 그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아름다워서 정말 빛이 나는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워서 과일을 하고 있으면 제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너무 귀한 고객의 몸을 만지고 있는 자체가 제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저희 남편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나는 당신이 없어도 살수 있을 것 같은데 난 고객이 없으면 못살것 같아. 나는 피부 미용인으로서 너무 행복해 정말 일을 하고 있을 때는 희열이 느껴져 천국인 것 같아 그 얘기 했다가요 이혼 당할 뻔 했어요 저희 남편 년한한달 정도 삐져 갖고 말을 안 했어요 <웃음> 그리고 돌아와서는 얼마 첫딱선이가 없었으면 남편에게 그런 얘기를 했을까 아무리 그래도 그래서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죄송하다 미안하다고 했어요 내가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어 잠재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향을 선택하게 된거 제가 이 잠재의식 향을 찾게 된건 고객님들이었어요 고객님들이 어, 몸 상태를 보고 제가 처방해서 관리를 했잖아요 근데 이 고객님들이 어떤 분은 효과가 너무 뛰어난데 어떤 고객님들은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고객님 들이 향기가 너무 좋다고 하는데 어떤 고객님들이 이 향기가 너무 싫대고막 구역질 난다 그러고 머리 아프다 그러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고객님들에게 선택하게 해 봤어요 이 향이 좋아요? 이 향이 좋아요? 했더니 고객들이 좋아하는 향이 다 다르다는 걸 알게 됐죠 그리고 그 고객들의 성향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쉬온 쇼를 하나하나마다 좋아하는 분들의 성향들이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때부터 연구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기록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잠재의식풀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나오게 된 겁니다. 잠재의식풀이. 음, 한 10년 가까이 연구를 하게 됐고요. 그 많은 고객님들의 데이터를 모으게 돼서 이렇게 잠재의식풀이를 만들게 됐습니다. 하지만 잠재의식풀이는 정답은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그 고객 한 분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수천 가지의 잠재의식을 제가 다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공통점들을 제가 추려서 어, 통계를 내보니까 아, 이런 분들이 많았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잠재되어 있는 의식이 의식을 통해서 표출되는 것이 잠재의식이고 그날의 잠재의식은 매번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치미 아로마 연구소를 통해서 저는 많은 아로마 테라피를 지금도 연구하고 있고, 어제도 칼렌줄라 에션셜 오일을 샘플을 받았어요. 아샘플이 아니라 샀어요. 네. 한 300ml 정도를 샀나 봐요. 어, 그래서 이제 연구 한 3년 정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어, 카라웨이. 그러니까, 블랙 블랙커민 블랙커밍이라고 하는 캐리오일이 캐리 있더라고요. 그것도 받았어요. 5kg 샀어요, 5kg. 어, 그래서 수입해서 지금 이제 연구 시작이 들어가는데 너무 행복해요. 이제 그런 연구들을 한... 평균 3년 정도 해서 이제 시중에 이제 판매하게 됩니다. 이제 쇼핑몰을 통해서도 교육을 통해서 전문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되어집니다. 그런 연구들을 하는 곳이, 어, 체밍아로마 연구소입니다. 어, 협회이고요. 아로마데라비협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들 유튜브를 통해서 보셨죠. 어, 아로마데라비협회에서는 강사님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전국에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다양한 강의를 하고 있고요. 어, 특히 공공기관에 큰 단체 강의를 많이 하고 계시고 요즘은 초등학교나 또는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곳에서도 또 심리상담부터 잠재의식향을 통해서 또 특강을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예, 영상은 아마 시작하기 전에 미리 일찍 들어오신 분들을 보셨으니까 예, 이거는 컨퍼런스 작년에 어, 그 깊은 상서 옹달삼에서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굉장히 행복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예,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의 목차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어, 잠깐 소개했고요. <웃음> 네, 잠재의식 이론에 대해서 한 2, 30분 정도만 하려, 하라고 려하 하더라고요. 2, 30분 동안 과연 무엇을 할수 있을까 싶었는데 그냥 에기스만 개념만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잠재의식 테스트를 할 거예요. 어, 일단 여러분들이 어, 자료 받으신 분들 먼저 칼라로 팔라로네가지 선정해서 번호를 작성해 주시면 제가 풀이를 해드릴 거고 저도 이 향들을 한번 맡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향수 만들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크림 만들기 할 거예요 영양크림 아로미 매직크림에다가 어떻게 브랜딩 하는지 만들기 해드려 볼게요 그리고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잠재식 향은 뭐냐 아, 내면에 있는 나의 상태입니다 이게 잠재의식이에요 잠재의식의 어떤 향은요 현재의 어떤 나의 감정에 따라서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잠재의식 향은 감정향이 아니에요 감정에 따라서 잠재의식이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영역이 달라요 감정의 영역과 잠재의식의 영역은 다른 거예요 예. 아 그리고 내가 원하는 나, 진짜 나를 찾는 진짜 나를 만나는 순간이 바로 잠재 의식향입니다. 아 그리고 내가 원하는 향기를 찾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향기가 무엇인가. 그래서 보통 이 향기를 잘못 맡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후각을 잃었거나 또는 코로나로 인해서 후각이 약간 이제 일시적으로 상실됐을 때는 향기를 못 맡잖아요. 어 아, 그랬을 때는 이제 컬러를 통해서 찾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어, 이 향기 자체가 너무 싫다라고 하는 분, 인공향을 오래 썼거나 인공향기가 들어간 화장품을 오래 쓰신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인공 향수를 많이 쓴 분의 특징이 신경 교란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천연의 에센셜 오일 향기를 잘못 맡아요. 이럴 경우에는 잠재식향을못 찾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이제 전문가가 추천을 해주는 게 좋고요 어, 또한 가지는 가끔 그 심리적으로 좀 문제가 있고 좀 불안정하고 또 스트레스가 많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문가가 처방해서 주면 효과가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고객이 찾아낸 향기 네 가지를 선정해서 그걸로 브랜딩해서 관리를, 전신 관리를 했을 때더 효과적이었어요. 제가 해보니까 제가 처방하는 것보다 그 고객님이 선택한 네 가지 향을 가지고 브랜딩을 했을 때더 효과가 빨리, 더 많이, 크게 나타났다는 것을 많이 네, 임상 데이터를 많이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주심, 내가 필요한 향기를 찾아서 그걸로 브랜딩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좋다. 내가 나를 위해 처방하는 향기이기 때문입니다. 또는 우리 요즘 성격 유형 많이 하죠. MBTI라고, MBTI 많이 하시죠. 성격 유형. 자, 이것은 성격 위험 테스트이지 잠재의식 향은 아니에요. 예, 혼론, 혼란을 가지시면 아니됩니다. 그래서 감정오일이 잠재의식 향이냐고 라 물어보는데 감정오일은 감정오일이고 감정이고요. 잠재의식은 감정에 따라서 표출되는 뇌 안에 저장되어 있는 나의 모습을 끄집어내는 것이 바로 잠재의식 향이 하는 역할입니다. 정리가 되셨을까요? 잠재의식은 초능력의 마음이라고 해요. 어, 초능력의 마음, 우리 가끔 이럴 때 있죠. 하자, 하자, 하자 이렇게, 그렇죠? 해보자, 할수 있어, 나는 할수 있어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아요? 저도 했어요. 저는 아모레포시픽에 입사해서 한달 동안 스파타식 훈련을 받았는데요. 전 못할 줄 알았어요. 제 동료들은 열몇 명이 도망가다가 붙잡혀 가지고요. 그 교육비를 다 물어냈어요. 월급 받으면 한두달치 월급 그때 당시에 네, 대기업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어, 보통 예를 들어서 지금의 가치로 따지면 은한 7, 8백만 원 정도 넘는 돈이죠 그럴때 물어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내가 해야 하자 할수 있다라고 마음먹은 니을하겠더라고요 제가 몸무게가 한 50kg 넘은 상태에서 입사했는데 한달만에 42kg로 떨어졌어요 뼈와 가죽만 남은 상태에서 한달 한달동안 훈련을 받고 나왔거든요 그때 제 마음에 이거였어요 해보자 뭐 까짓거 뭐 죽을 각오하고 한번 해보자 내가 여기서 도망가면 우리 엄마가 그 돈을 물어내야 되는데 우리 엄마그 돈이 없으니까 남의 집에서 일하시는 분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내가 여기서 견뎌내야 내가 그 돈을 물어내지 않는다라고 악을 쓰고 했거든요 한달 동안 그게 바로 초능력의 마음이에요 내 안에 무엇을 끄집어내느냐에 따라서 내가 할 수도 있고 내가 포기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초능력의 마음을 끄집어내려면 그러면 어느 부위에 잠재의식이 있느냐 어느 부위에 있어서 어느 공간에 있어서 이 잠재의식을 초능력적인 초인적인 이 능력을 내가 내 안에서 끄집어내서 내가 사용해서 내가 초능력자가 되느냐 능력자가 되느냐입니다 여러분 이저 보시면 은 능력자처럼 보이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저보고 천재냐고 물어보는데 저 천재 맞아요 지금은 예전에는 머리가 나빠서 구구단도 못 외웠어요 맨날 나머지 공부하는 머리가 좀안 좋은 잠재의식이라고 하는 세계를 알고부터는요 모든 걸할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창조자라는 걸 깨닫게 됐고요 불가능은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 마음먹는 대로 된다고 생각해요 다만 마음을 먹지 않을 뿐이에요 욕심을 엄청나게 부리지 않을 뿐이에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것만 해요 그래 행복하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해요 더 이상 가는 거 마음만 먹으면 할수 있지만 사실은 제 마음에서 원치 않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것 뿐이에요 하지만 할수 있어요 이것이 잠재식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인데 자, 인간의 무의식과 의식 가운데 이 잠재의식이 존재해요. 무의식의 세계는 하나 예를 들면 바다를 예를 들게요. 바다 밑에는 돌이 있고, 모래가 있고, 개가 기어다니고, 그리고 조개들이 기어다니죠. 바다 밑이에요. 잠재되어 있는 그땅 속에는, 바다 밑에 땅 속에는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죠그 세계를 우리는 무의식이라고 치면, 자,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저 바다를 볼게요. 출렁거리는 바다, 갈매기가 끼룩끼룩 날아다니는 바다, 바다 위, 그리고 배가 떠다니는 그 바다. 이 바다를 의식이라고 해요. 의식, 의식의 세계. 내가 지금 눈으로 보고 듣고 맛볼 수 있는 의식의 세계. 내가 듣고 저장하는 모든 의식의 세계예요. 이 의식의 세계의 가운데 바닷물이 있어요. 그 바닷물은 물식의 세계도 보고 관여하죠. 그리고 어떤 배가 지나다니는지 어떤 사람이 바다를 쳐다보고 있는지도 어떤 물고기들이 지나다니는지도 다 기억을 해요. 다 보고 있어요. 이것이 바닷물이에요. 그러면, 그러면 잠재의식은 뭐냐? 바로 바닷물이 잠재의식이에요. 우리 뇌에는 굉장히 많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 잠재의식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아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엄마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엄마의 미각을 통해서 맛을 느끼고 또 엄마의 어, 엄마의 어떤 촉감을 통해서 촉각을 느끼게 되고 밖에 애부의 소리를 청각으로 듣게 되고 후각을 통해서 향기를 맡게 됩니다. 그때부터 모든 이 오감을 통해서 저장된 이 모든 기업들 내가 태어나서 아장아장 걷고 친구를 사귀고 유치원을 다니고 초등학교를 가고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가고 또 대학을 가고 일을 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살아온 지금까지 모든 것들은 바로 기억으로 뇌세포에 저장되었습니다 근데 그 많은 것들 우리는 굉장히 많은 공부를 했어요 보고 듣고 기억하고 그 많은 것들을 다 저장했단 말이에요 그 많은 걸 저장한 걸 어디에 두셨나요? 뇌에 있죠 근데 그것들을 나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억나지 않으면 없는 게 아니죠 기억을 내는 것이 바로 잠재의식을 끄집어내는 방법인데 그러면 내가 저장되어 있는 내가 지금 의식으로 기억되어지지 않는 바다 위는 보이는데 갈매기도 보이고 고래가 뛰어다니는 것도 보이고 또 배가 다니는 것도 보이는데 저 바닷물 속에 그 많은 물고기든 한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거 보려면 잠수해서 들어가면 되죠. 카메라를 집어넣고 보면 되겠죠. 자그 키예요. 그러면 이 잠재식을 끄집어 포올리려면 바로 오감을 통해서 포올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오감이 바로 후각, 자극의 후각. 어, 내가 향기를 맡아서 기억을 해내는 이 향기와 연관된 기억들. 보통 향기를 좋아하는 거 보면 좋은 기억으로 연상이 되는, 연결되는 향기를 좋아하시더라고요. 나쁜 기억으로 연상되고 기억된 향기들은 거부하는 걸 많이 봤고요. 인상을 팍 쓰는 걸 봤어요. 대부분 내, 내가 내 지금 현재의 식으로 기억되지 않는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잠재의식에 저장된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잠재의식이에요. 내가 이것을 끄집어낼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자 이제 지나가면서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리학에서는 이 잠재의식을 오감과 어, 잠재의식의 소통이라고 합니다 어, 예전에는 100년 이전에는 요이 잠재의식을 철학과 종교로 다스렸어요 하지만 100년쯤부터는 심리학에서 학문으로 다루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심리학에서 잠재의식을 어떻게 말을 하나 정의를 내리냐면 오감과 잠재의식의 소통이다 그러면 이 잠재의식을 끄집어 내려면 오감을 통해서 끄집어 올릴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 오감의 첫 번째 바로 후각이고요 그 다음에 촉각, 촉각 손으로 느끼는 거 만지는 거 마사지를 받거나 누군가의 손을 딱 잡았는데 어, 따뜻한 예전에 내가 사랑했던 사람의 손길과 비슷하다면, 뭔지 모르게 그 사람의 모든 기억이 쫙 포올려지듯이 포올로지지 않나요? 쫙 올라오잖아요. 그런 기억들. 어, 저는, 어, 가끔 이제 옥수수를 가끔 사먹은 경우가 있어요. 옥수수를 먹는 순간에 친정 어머니의 기억이 한꺼번에 쫙 포올려져요. 물처럼 쫙 올라와요. 네 펌핑을 하듯이 막 올라와요. 모든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쫙 흘러가요. 그 모든 기억들. 그 다음에 시각적으로 보면서 또 포올려지는 것들. 맛있는 걸 먹으면서 또 기억나지는 것들. 또 청각 소리를 음악을 들으면서 예전에 저장된 모든 것들이 또 기억되어지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에요. 그래서 영어 공부를 그렇게 해도 왜 영어가 안 되냐. 내가 충분히 기억을 했다면 내가 하고자 마음을 먹으면 할수 있다는 거죠 저는 굉장히 많은 교육자료를 매일매일 컴퓨터 앞에 앉아서 어, 어떤 경우 밤을 새면서 만듭니다 잠자는 시간을 줄여야 만들 수 있으니까 근데 가끔 시간이 촉박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먼저 어, 책상 앞에 딱 앉아서 컴퓨터 앞에 딱 앉아서 저의, 저의 잠재의식을 끄집어내는 기도를 해요 기도하고 나면 확 올라와요 그리고 나서 딱 키고 나서는 거기에 집중해요 몰입해요 그러면 내가 기억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몇 시간 두세 시간 만에 다 올라와요 그리고 나서 작성하기 시작을 해요 물론 필요한 추천 뭐 자료들은 또 이제 제가 저장되어 있는 자료들을 보면서 하겠지만 어디에 무엇가 있는지 알아야 또그 찾아낼 수가 있잖아요 자료를 두세 시간 만에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하나 의 초인적인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는 자 이런 것들이 오감을 통해서 잠재의식을 다스릴 수 있고 기억되어진 것을 끄집어낼 수가 있고 하나의 키입니다. 잠재의식의 역사는 19세기 이전에는요, 이렇게 종교와 철학으로 다루었습니다. 특히 이제 종교자들이 다뤘고 철학적으로 내 안에 저장되어 있는 잠재의식을 끄집어내서 내가 능력자가 될수 있도록 만들어졌던 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자, 위대한 인물들은요, 이 호기심으로 잠재의식을 활용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1% 기득권이 형성이 됐습니다. 어, 성공하는 퍼센트 총, 어, 20대 8, 80이라는 퍼센트가 있는데요. 한 그룹에 또 직장 안에 어떤 단체 안에 20%의 인재가 80%를 먹여살린다. 또 20%의 고객이 어, 이 80%의 어떤 수익을 다 창출한다. 이런 게 있어요. 저희 그 쇼핑몰도 보면은 20%의 고객님들이 그 전체의 80%의 매출을 올려주고 계시더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 어, 지금 저를 만나고 계시는 분들이 여기 거의 20%가 거의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웃음>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위대한 인물들 성공한 사람들은 호기심을 통해서 잠재의식을 활용하게 됐고 그 잠재의식을 믿고 사용하고 끄집어내는 사람만이 성공자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 저거 가짜야 아 저거 사기야 이렇게 하는 순간부터는 내 안에 잠재의식을 들여다볼 생각도 하지 않고 나 안에 내가 갖고 있는 잠재의식을 포올리 생각도 안 하고 활용하지도 않기 때문에 늘그 자리에 있게 됩니다 나는 여기에 있을 거야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꽉 그냥 얼음처럼 그것만 합니다 우린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하죠 고지식하다 답답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 잠재의식을 활용하시는 분들은 요 오픈마인드를 가지고 있고요. 어, 세상을 보는 눈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잠재의식을 100%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잠재의식 상태도 보이기 때문이에요. 무엇으로? 그 사람의 빛으로. 사람은 빛이 있어요. 누구나. 하지만 잠재의식을 끄집어 올려서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빛이 있어요. 잠재의식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두워요. 굉장히 어둡고 가까이 가기 두려울 정도로 어두워요. 그래서 잠재의식을 최대한 끄집어내서 긍정적으로 사용할 때 바로 빛된 모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의식과 이성은 이꼬르 동일합니다. 제가 의식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죠 지금 여러분들이 저의 소리를 듣고 있고 제가 지금 하는 말들을 기억해서 뭐 뇌에다 저장하고 계시죠 자,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의식입니다 자, 의식은 논리적이고 굉장히 이성적이고 인간이 인간답게 행동하는 것이 바로 의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죠 사랑을 해야 사랑한다고 하지 라고 하는데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은 의식이에요. 사랑은 의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사랑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사랑하는 법도 배워야 한다. 저는 그래서 사랑하는 방법도 배우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내 마음의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방법을 부모가 배워서 자식을 사랑하는 것을 이성적으로 의식적으로 사랑했을 때그 자녀가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기 큰 자녀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가 스승을 사랑하는 방법도 배워야 되는 거고 스승이 제자를 사랑하는 방법도 배워야 되는 거고 동료끼리 사랑하는 방법도 배워야 되며 또 어, 상사를 사랑하는 방법도 배워야 되고 부하직원을 사랑하는 방법도 배워야 되는 겁니다 내가 저 부하직원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사랑하지 말아야지, 함부로 해야지 이게 아니라 의식적으로 당연히 상사는 부하직원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잠재의식을 끄집어내지 않는다면 의식도 작동되지 않고 늘그 자리에 머물러지게 되겠죠 우리, 우리 뇌는요, 어,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어서 100%라고 하면은, 어, 총 100%의 인간의 뇌에서 1%가 바로 의식, 나의 주인, 의식이에요. 내 의식이, 1% 의식이 바로 99%라고 하는 잠재의식, 하인을 표현, 하인이라고 제가 표현을 할게요. 이 하인을 끄집어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의식적으로 잠재의식을 끄집어내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게 맞죠? 이성적으로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서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나를 끄집어내서 쓰겠다 라고 생각을 해야만이 문이 열려요. 잠재의식의 문을 여는 방법은 바로 내가 의식적으로 열겠다 라고 생각하셔야 열려요. 그래야만이 나, 내 안에 있는 99명의 하인들 데려다가 쓸수 있어요. 나 혼자는 외로워요. 나 혼자는 할수 있는 게 없어요. 거울만 보고 영혼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나를 보고 있으면 난 너무 초라해요. 난 너무 작아요.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리고 굉장히 부정적으로 빠지고 슬퍼지고 두려워져요. 그런데 내가 거울을 보면서 내 안에 있는 잠재의식, 내 나를 지켜주는, 내가 못하는 것을 다 대신해 줄수 있는 나의 능력을 만들어 낼수 있는 그 99명의 내가 있는 거예요 그 나의 99명을 끄집어내서 쓸수 있어요 어떤 학자들은 어 99명이 아니라 999명이다 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저는 99명이라고 할게요 <웃음> 네. 근데 한 명일 때 나는 약하지만 나와 똑같은 사람이 99명이 더 있어서 100이 되면 무엇이 무엇이든지 할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는 인간 인간 승리라고 합니다. 이걸 성공이라고 합니다. 정말 성공하고 싶으시다면 그 자리에 머무, 머무르는 게 아니라 나를 들어다가 써야 한다. 내 안에 있는 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가능하다. 꿈만 꾸어라. 꿈꾸고 시작만 하면 할수 있다. 신뢰가 기본이 돼야 되는데요. 나에 대한 신뢰예요. 저는 제 스스로 신뢰감이 쌓여지지 않으면 제 스스로 하자, 됐다 라고 하지 않으면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전혀 결정하지 않습니다. 왜? 두렵기 때문에. 저는 늘 저와 대화를 하면서 저에게 묻습니다. 요즘, 이 정도 됐으면 됐어? 할수 있을까? 계속적으로 꿈꾸고 생각하고 저를 찾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눈을 감고 그림을 그립니다. 저1에서부터 100가지 그림을 그렸을 때 완벽하지 않으면 수도 그리고 또한번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또 그림을 그립니다. 눈을 감고 1부터 100까지 그림을 그려서 어 됐어 완벽해 이 정도면 됐어 어 이렇게 자료 만들고 이렇게 진행하면 되겠어 라는 그림이 딱 그려지면 그때 움직여요. 어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 때나 상품을 만들 때도 제 머릿속에 눈을 감고 1에서 100까지 완벽하지 않으면 잘 시작하지 않아요. 그것 또한 내 안에 99명의 하인과 함께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나와 함께 100명의 내가 일을 진행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림을 그린 다음에 세상에다 내놓는 겁니다 내가 나를 스스로 설득하지 못하면 어떠한 경우도 남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제가 잠재의식을 인정하지 않고 제가 잠재의식을 사용하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여러분을 잠재의식 향 그로 어떻게 여러분을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저를 설득했고 저는 저를 신뢰하고 저 안에 있는 저와 함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잠재의식 반응 그러면 어떻게 나타날까요? 감성과 행동으로 자동적으로 또는 습관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이게 내 잠재의식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타나고 있는 지금 현재 내가 나타나고 이 반응이 무엇이지? 어떤 분이 저에게 카톡이 왔어요 밤 늦게 새벽 1시 정도 됐는데 교수님 너무 죄송해요 주무실 텐데 자꾸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펑펑 울다가 교수님 생각이 나서 카톡이라도 드려, 드려요. 근데 다행히 제가 자료를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보통 한 2시 정도 돼야 자니까 자료를 만들고 있어서 다행히 카톡을 봤어요. 가끔은 이제 카톡이 안 울리고 집중하다 보면 못 보는데 잠들기 전에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왜 그러시냐라고 했더니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난대요. 어, 왜 슬픈 감정이냐, 아니면 행복한 감정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행복한 감정이라는 거예요 아 원장님 그러면 그 행복한 감정은 긍정의 잠재의식 내가 자꾸 바깥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사랑하고 인지하고 더 행복하다고 말하시고 행복하다는 것을 자꾸 바깥으로 표출해내 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될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동안은 그렇게 살지 않으셨나요? 라고 했더니 한 번도 그런, 이런 감정을 누구에게 말해보지 않았대요. 왠지 교수님은 이런 감정을 이해해 줄것 같았대요. 100% 이해합니다. 맞습니다. 어느 날 너무 행복한 마음이 나도 모르게 올라왔는데 그게 눈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죠. 내 존재가 너무 사랑스럽고 귀한데 왜 그동안 나를, 나를 왜 방치해 뒀을까? 왜 이런 감정을 드러내고 세상에 말하지 않았을까? 그때부터 그분이 드러내기 시작해서 지금은 아로마 테라피를 너무너무 잘하고 계시고요. 가끔 SNS를 통해서 그분의 사진을 셀카를 가끔 찍어서 올리는 모습을 봤는데 너무 예뻐지셨어요. 너무 사랑스러우신 거예요. 예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너무 달라졌다는 거예요. 정말 빛이 나기 시작을 했어요. 마음껏 드러내라 마음껏. 자, 이런 긍정적으로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있는 잠재의식이 자꾸 바깥으로 표출하는 반응들이라고 인지해 주셔야 합니다. 잠재의식의 긍정적인 반응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행복함으로 나타납니다. 행복하고 기뻐서 눈물이 나는 어느 날 너무 감사해서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나는 또 너무 즐거워서 나도 모르게 콧노래를 토콘노래를 부르게 되는 또는 자꾸 나도 모르게 사람들이 예뻐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고 좋은 것만 보이고 칭찬하게 되는 어느 날은 사람들이 다 미워 보일 때가 왜 이렇게 못생겼지 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모든 사람이 천사처럼 보일 때가 있지 않나요? 그 사람들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이제 칭찬을 해줘야 될것 같은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긴 하지만 의식적으로 끊임없이 하려고 노력을 하면 나도 모르게 자꾸 칭찬을 하게 됩니다. 또 사랑의 표현을 자꾸 하게 되고요. 사실 눈빛만 봐도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미워하는지 알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는 감정인데 사람은 사랑받지 않으면 못 살아요. 사랑을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해야 살아요. 그게 사람이에요. 동물도 강아지를 키워보시면 알겠지만 사랑받는 거 알잖아요. 사랑을 많이 받는 강아지일수록 본인이 사람인 줄 알아요. 그리고 충성하고 사랑하잖아요. 동물도 그런데 사람이 그렇죠? 많이 사랑받으려면 많이 사랑해야 사랑을 받아요 내가 살고 싶으면 내가 빛나고 싶으면 많이 사랑받고 싶으면 많이 많이 사랑하세요 저는 어, 한 사람인데 여러분은 저한명 보고 계시죠 저는 너무 행운하예요 행운 행운화예요. 지금 여러분이 굉장히 어와 제 모바일로는 153명인데 어, 모바일 좀 다르니까 153명이 들어와 계시네요 153명에게 전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빨리 해주세요, 저에게. 감사해요. 네. 요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저는 153명 여러분에게 지금 사랑을 받았어요. 어, 벅차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 감사드려요. 눈물 날라고 해요. 감사해서. 이런 격려들이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한다고 표현해주고 하시는 이 모든 격려들이 긍정적인 반응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의 잠재의식이 긍정적으로 작동했어요. 저를 사랑한다고 말하셨잖아요. 마음으로도 하셨고 정말 사랑한다고 이렇게 손으로 내비셨죠. 지금 이렇게 하셨죠. 네 말씀하기 쑥스러우면 이렇게라도 해주세요. 하셨다. 어우 감사해요. 잘했어요. <웃음> 너무 잘하셨어요 네, 이게 바로 긍정적인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반응이 있어요 그분의 잠재의식이 아플 때그 아픈 잠재의식 마음이 다치고 상처 나고 깨지고 너무 힘들고 앞이 안 보이고 깜깜하고 죽고 싶은 마음이 있거나 불안 끝에 떨어질 것처럼 떨어져야 될 상황인데 누구 때문에 가족 때문에 못 떨어지고 붙잡고 있는 이런 느낌으로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이 부정적인 반응이 나타나면 더 부정적으로 변해요 이 부정적인 반응들이 공격적으로 공격성으로 나타나고 파괴를 하게 되고 슬픔으로 나타나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굉장히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 미워지기 시작하고 미운 사람이 더 많아집니다. 그리고 자조감, 자절감이 느껴지게 되고 또 쾌감, 쾌감을 찾기 때문에 마약을 하게 되고 또는 중독성이 있는 술을 하게 되고 뭐 담배를 피우거나 이렇게 중독성이 있는 것들을 하게 됩니다. 잠깐 그 순간을 벗어나고 싶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외로워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손을 잡고 껴안고 있으면서도 외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외롭지? 이런 또 온몸의 통증을 느끼는데 이 심장의 통증을 느낍니다 아픔 마음의 통증 몸의 통증을 치료하면 되는데 이 마음에 오는 이 통증은 잘 치료가 되지 않죠 그리고 많은 것들을 혐오하게 됩니다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이것도 싫어 이렇게 혐오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내 안에 잠재의식의 부정적인 반응으로 표출하게 되겠죠 잠재식의 표출은 어떻게 하나요? 시인 존 클레어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스스로 슬픔을 만들어 소비하고 있는 것이다. 왜 소비를 할까요? 시를 쓰기 위해서. 요즘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재미있는 시를 많이 쓰죠. 그런 시집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너무 재미있는 시집들이 많이 나오는데 과거에는 어, 이렇게 좀 부정적인 느낌으로 슬픈 시를 많이 썼죠. 떠나보낸 어떤 살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시. 이런 시들을 많이 썼잖아요. 슬픈 시. 그래서 스스로 슬픔을 만들어야 그것을 소비해서 슬픔을 소비해서 시를 쓸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한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 고독한 척, 개인이 슬픈 척. 힘든 척해야 시가 쓰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예술가들은 고통 중에 살다가 단명을 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행복하게 살면서 행복한 시를 쓰고 장수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안에 잠재의식을 어떤 잠재의식을 끄집어내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시가 바뀌겠죠. 노래가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인생이 바뀝니다. <웃음> 또한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바뀌게 되겠죠. 잠재의식의 개몽이 필요합니다. 저는 지금 개몽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불행하다라고 하면 정말 불행해집니다. 나는 행복하다, 너무 행복하다라고 하면 정말 행복해집니다. 기뻐하면 더 기쁜 일들이 생기고요. 행복하면 정말 행복한 일들이 막 생겨납니다. 그래서 행복하다 행복하다 행복하다를 계속적으로 남발하셔야 정말 행복한 일들이 발생됩니다 감사하면 계속 감사한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작은 거 하나라도 감사하다고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감사한 일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왠지 내가 요만한 일을 해주는데 감사해 고마워 하면 더 해주고 싶지 않아요 왠지 그 사람만 보면 기쁘지 않아요 왠지 그 사람 보면 행복하지 않아요 왜 나한테 고마워했기 때문에 나 뵙고 안 했는데 고맙다고 하니까 그 소리를 듣고 싶어서 더 해주게 되잖아요 사랑을 하면 사랑을 받는 거예요 어, 불행한 사람들을 볼 때가 있어요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볼 때가 많아요 마음이 너무 아프죠 근데 그런 사람을 보고 있다 보면 도망가고 싶어져 떠나고 싶어져요. 그리고 어깨가 너무 무거워요. 그 불행한 사람을 보고 있으면 내가 너무 힘들어서 벗어나고 싶어요. 근데 못 벗어나요. 왜? 보호해야 되니까. 내가 떠나면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들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어떤 친구는 만날 때마다 늘 행복한 기쁜 얘기만 해요. 즐거운 얘기만. 그 친구만 만나면 에너지가 되는데 어떤 친구를 만나면 늘 남의 흉을 보는 거예요 늘 누구 욕을 하는 거예요 늘 힘들다고 울고 불고 찡찡거리는 거예요 근데 왠지 그 친구를 만나고 집에 돌아오면 녹초가 되고 힘들어요 막 엄청 힘들어요 뭐한 것도 없는데 그리고 만나자면 만나기 싫어져요 안 만나고 싶어져요 왜냐면 만나면 내가 너무 힘들고 마음이 그 친구를 생각할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 돌아서서 올 때마다 며칠 동안 그 아픔이 가시질 않는 거예요 기뻐하면 기쁜 일이 생기고 행복하면 행복한 일이 생기고 감사하면 더 감사한 일들이 쏟아지고 사랑하면 더 사랑을 받을 수 있다. 이게 바로 잠재의식의 계몽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왜냐하면 내가 한 말은 내가 듣기 때문입니다. 비판하지 마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아 죄송합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지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누가복음 6장 37절 말씀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성경에는 이미 많은 서적에는 시크릿 서적들에는 이 잠재의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시크릿이기 때문에 비밀이기 때문에 기득권 층들만, 1% 기득권 층들만 이 시크릿을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은 오픈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잠재의식을 내꺼화시키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개몽을 하기 위해서 잠재의식 향을 만들고 액션쇼 오일이 올 때마다 이애션쇼를마다 잠재의식 향인 어떤 사람들이 좋아할 건지 선택할 건지를 연구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입니다. 정신은 창조의 주체이고 우리는 곧 정신이다. 네. 이 말뜻은 우리는 생각이라는 도구로 우리가 의도했던 것들을 구체해야 하여 이를 통해 천 가지 행복과 천 가지의 불행을 만들어낸다 내 안에 잠재의식 내가 또 다른 내가 천명이 있다면 천 가지의 행복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천 가지의 불행을 끄집어내서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음속으로 한 생각은 현실화된다 이 세상은 우리의 거울이다 라고 합니다 내가 생각한 모든 것들이 바로 현실화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것들을 긍정적인 생각들로 만들고 늘 내가 꿈을 꾸고 꿈이라 것은 생각하고 그림을 그리는 것들입니다. 내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생각과 그림을 그려서 이것을 세상으로 끄집어내는 방법입니다. 제, 제임스 알렌이라는 사람이 말한 내용입니다. 잠재의식은 알라딘 요슬램프예요. 여러분들은 마음의 요술 램프입니다 여러분 안에 마음에 여러분의 잠재의식은 누구나 있습니다 비비면 요술 램프 비비면 나오는 것처럼 나옵니다 램프에서 무엇이 나오기를 기도하십니까 기도만 하고 계십니까 잠재의식은 들여다보지 않으셨을까요 기도만 하는 것보다는 내 안에 있는 잠재의식을 끄집어내는이 방법을 선택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프리카에 아직도 아이들이 어그 더러운 물을 1시간 2시간 걸어가서 그 더러운 통을 플라스틱 통을 들고 가서 그 흙탕물을 떠다가 가라앉혀서 먹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성기고 있는 교회에서 우분투 운동을 하고 우물파주는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본인들이 쓰지 않는 많은 것들, 뭐 인형부터 그릇, 옷, 뭐 여러 가지 악수사이안 쓰는 것들 많잖아요. 그런 걸 교회에 이제 그 단체 갖다 주면 모임에 갖다 주면 거기서 이제 판매한 수익금을 다 아프리카로 보내서 우물을 파줘요. 어, 근데 저도, 어, 한, 한 박스 이상, 까득 한 박스 이상을 갖다가 드렸어요. 어, 쓰, 사용할 수 있는 것들, 한 번도 쓰지 않고 깨끗한 것들, 사람들이 잘 사용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와 또 아로마 이제 유통기간 한 2년 이상 남은 것들, 좋은 거, 새 걸로 많이 판매해서 그쪽으로 보내려고 또 이제 후원을 했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꿈꿨을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을에 우물이 빠졌으면 좋겠다. 옆동네처럼. 그럼 옆동네까지 가서 그 물을 받아오지 않아도 되는데 그 옆동네가 가까우면 좋네 너무 멀고 또그 부락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물을 안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깨끗한 물이 나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이루어진다. 이 친구들이 아프리카의 그이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우분투 운동을 계속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어, 바자회를 통해서 돈을 만들어서 우물을 파주고 있습니다 기적인 거죠 모든 기적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의 1% 의식이 99%의 하인을 끌어올려서 사용한다면 무엇이든지 할수 있습니다 잠재식과 아로마 테라피를 왜 하게 됐느냐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물어봅니다 오감중에 가장 민감한 것은 후각신경입니다 이 후각신경은 태아 때부터 발생이 되고요. 이 후각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기억하게 되는데 치매를 예방하는 치료 중에 향기요법을 통해서 치료를 합니다. 그 향기를 맡았을 때 잊어버린 기억이 다시 떠올려진대요. 또한 제가 태아, 태교 마사지를 해보면 임산부 태교 마사지를 하면 그 아이들이 태어나잖아요. 저희 샵에 오는 순간부터 울음을 그쳐요. 막 울면서 들어오던 아기들도 울음을 그쳐요. 그 향기에, 맡았던 그 향기, 엄마가 누워서 마사지를 받으면서 가장 행복했던 그 순간, 그 순간을 누가 기억하냐면 태아가 기억을 했기 때문에 태어나서도 그 향기를 맡으면서 울음을 그치고 눈이 막쩍 막동해지는 거야. 여기가 어디지? 어, 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맡았던 향기야. 이게 바로 의식 속에서 이애기가 느껴지 본능으로 오감을 통해서 느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잠재의식의 개몽을 위해서 향기를 선택했고 이 아로마테라피를 통해서 잠재의식을 끊임없이 개몽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지금 여러분 유튜브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은 아마 이 계몽에 함께 참여하고 계시고 지금 전국에서 또전 세계에서 잠재의식의 계몽을 아로마 테라피로 지금 하고 계실 겁니다. 후각을 통해서 내 잠재의식을 수면으로 끌어 집어 올려서 이걸 통해서 선택한 네 가지를 가지고 입욕도 할수 있고 향기를 맡을 수도 있고 오늘 향수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이걸 브랜딩해서 전신 마사지도 할수 있고 바디 오일을 만들 수도 있고, 어물면 얼굴 마사지도 얼굴 크림, 얼굴 에센스 다 만들 수도 있습니다. 피부에 사용하는 것만 에시온셜 오일을 가지고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 아로마테라피는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는 바로 힐링이기 때문입니다. 자, 컬러 테라피에 사용하는 컬러의 종류는 한전 세계에서 1050종 정도 된다고 하죠 어, 오행은 우리나라 한의학에서 다섯 가지 색깔로 병을 치료하는 기법이에요. 오행오색이라고 합니다. 차크라는 인도의 일곱 가지 색깔이죠. 빨주노츠 파남보를 가지고 병을 치료하는 기법인데요. 이 컬러들을, 컬러를 들컬러 통해서 시각적으로 보면서 내가 잠재의식을 치유해낼 수 있는데 내가 선택한 그 컬러의 속옷을 만들어 입는다든지 그 컬러를 통해서 옷을 만들어 입는다든지 또는 모자를 만든다든지 그 컬러의 색을 신발을 신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 컬러를 선택해서 나에게 맞는 컬러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왜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빨간 내복을 입을까요? 왜 빨간 팬티를 입을까요? 왜 빨간 브라를 사용할까요? 빨간색 많이 있는 거 보셨죠? 바로 빨간색이 혈액순환을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분이 다시 열정을 만들고 싶어서 빨간색이 좋을 수도 있잖아요. 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빨간색, 핑크색을 좋아할까요? 알록달록한 진한 색깔을 그것도 빨간색 아니면 핑크 색깔을 어쩌면 잠재의식에 따라서 노화가 진행이 되면서 내가 원하는, 내 몸이 간절히 원하는 또내 정신이 간절히 원하는, 내 영혼이 원하는 색깔을 선택하지 않았을까요? 어, 레몬과 레몬글래스를 함께 선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끔 네 가지 향을 선택하는 거 보면은 레몬과 레몬글래스를 함께 선택하는 두 가지를 꼭 뽑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좀 시원하고 상큼한 큼한 향이 좋아서 마음이 좀 편안하고 시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마음속에 있는 불안감 두려움이 조금 마음속에서 잠재되어 있다가 조금 사라지지 않을까요? 좀 편안해지니까 그 시원하고 상큼한 향을 선택하게 되고요. 티트리와 캄포를 함께 선택하는 분들이 계셔요. 이런 분들 아이디어가 너무 많아요. 너무 복잡하고 혼란해요. 근데 이 향기가 툭 쏘거든요. 그래서 혼란스러움을 잠시 잊게 해주는 향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선택하는 예가 많아요. 또, 로즈마리와 라벤더를 함께 선택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 이런 분들이 마음에서 떠나보내지 못하고 있어서 아픔이, 마음 속에 아픔이 있거나, 아, 또는 아, 그리움이 있거나, 네, 그리운 사람이 있거나, 또는 살아가는 게 너무 벅차거나 할 때, 좀 간절히 나를 돕는 사람을 좀 기다리는 경우에, 로즈마리와 라벤더를 많이 선택합니다. 카우말 저먼가 프랑키센스를 선택했다는 것은 자연주의를 추구하는 분들이고요. 아마 이분들은 명상이나 식단, 식습관 주주를 잘 하시고, 아마 마음 관리를 많이 하시는, 어, 마음 공부를 좀 하시는, 어쩌면 그분들은 잠재의식, 그끄집어에서 쓰는 활용하는 방법을 알고 계시는 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재의식은 언제까지 하느냐 이 카우말 조문과 프랑키센스가 좋아질 때까지 하는 거다 아, 예, 하라고 합니다 탑노트 3개 이상을 선택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아, 이런 경우에 꿈이 없는 경우도 있고요 좀 비현실적인 경우도 있고요 또 생각이 맞고 좀 복잡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아이디어는 좀 무궁무진합니다 무궁무진, 근데 이제 아이디어가 좀 정리되지 않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좀 꼼꼼한 파트너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또 호흡기가 좀 약해서 탑노트만 뽑는 경우도 있어요. 미들노트 세개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미들노트 이게 노란색, 노란색 세가지 선택하는 경우죠. 이런 경우 공황상태의 경험이 있거나 지금 현재 공황상태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철학이. 정립이 좀안된 경우도 있고요. 자신의 아집이 굉장히 강한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자존감이 좀 부족할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 확고한 삶의 목표가 설정되지 않았을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삶이 좀 막연한 경우도 있고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베이스 노트 초록 색깔이죠. 요 초록 색깔 네 베이스 노트 세 가지가 좀 무거운 향이에요. 디테르핀이 좀 많이 함유된 요세 가지를 선택하는 경우가 삶에 대한 애착이 좀 없거나. 추구하는 방향이 좀 영적인 분들, 또 도사 같은 행동을 하거나 자아 도취에 빠져 계시는 분들이나 자신을 찾아서 현실에서 탈출하고 싶어 하시거나 탈출해서 자연인이나 수도자의 길을 걷는 분들이 베이스 노트 세 가지를 선택하는 예가 많습니다. 아, 여덟 번째는 탑 노트 한 개, 미들 두 개, 베이스 한 개를 선택하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는 비교적 비교적 심리 상태가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이런 분들은 뭐 잠재의식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네, 삶의 목표가 좀 설정되어서 삶에 굉장히 충실한 사람들이고요. 또 철학과 가치관이 정립되신 분들입니다. 또한 자존감이 좀 강하고요. 독립심이 좀 강하신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아홉 번째는 잠재식 향을 두세 가지만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향을 근본적으로 싫어하는 사람들이고요. 또 잠재식이 닫혀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서른네 가지향 중에 잠재식 향 중에 좋아하는 향을 골라서 선택하게 하시는 것도 더 효과적입니다. 누구나 좋아하는 향을 고르는 경우에는요. 사실은 풀이할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누구나 좋아하니까요. 자, 마지막 열 번째는요. 향을 맡으면 두통을 느끼거나 구역질이 나는 경우 또 안압이 막 올라가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공황장애나 우울증 또는 자가 면역 결핍 환자인 경우가 많고요. 또 향을 선택할 수 없는 무후각증일 수도 있습니다. 좋아할 만한 향을 선택해서 이런 분들은 어, 향기와좀 친해질 수 있도록 연하게 향기를 좀약 하게 자주 맡을 수 있도록 디퓨저를 쓰신다든지 아니면 좀 뿌려 놓는다든지 방에다가 이렇게 연하게 사용하시면 도움이 되고요 이제 좀 추천하는 에센셜 오일은 유자 에센셜 오일 추천하고요 레드파인 추천합니다 퍼요 세가지는 한국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에센셜 오일 향기 드립니다 자, 에션셜 오일의 향기는요, 잠재의식을 끌어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후각을 통해서 향기를 선택을 하는데 네 가지만 선택하기를 추천합니다. 자, 열다 가지 향으로 내면 상태에 맞는 향수 만들기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부터 향기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혹시 질문이 많으신가요? 네, 많지 않으면 일단 여기에 집중할게요. 오늘 여러분 잠재의식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시기 때문에 어, 제가 수업에 집중해서 알려드리는 게 낫죠. 네. 스파츌라하고 아름다 매직크림 갖다 주세요. 네. 취향지 15개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에센셜 오일을 찍을 때는요. 탑노트보다는 어 베이스노트를 먼저 15번 베이스노트를 먼저 찍는 게더 좋습니다. 좀 가려지죠? 네. 잘 보이시나요? 네. 자1 5번부터자 찍을게요. 끝에만 툭 떨어뜨리면 너무 아까워요. 끝에 살짝 찍었어요. 이렇게 끝에 끝부분 10분의 1방울 정도만 찍으세요. 아깝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14번도 찍겠습니다. 이렇게 찍어서 제가 향기를 맡아볼 거예요. 아, 프랑키센스 향기가 너무 좋아서 닦기가 싫네요. 열어놓을게요. 열어놓고 할게요. 아, 프랑키센스 향기가 오늘 너무 좋습니다. 역시 잠재의식 특강을 하는 날은 이 프랑키센스 향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스노트 어, 하면 그 다음에 증발 속도가 이제 이스노트가 제일 느리죠. 그리고 이제 미들 노트인데요. 미들 노트 네, 하고 있습니다. 세스키테리페인이좀더 예, 많이 함유된 예, 미들로트 모노테리페인과 세스키테리페인이좀 많습니다. 아마 로만도 좋군요. 제 시향지에 묻히면서 향을 다 선별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하우마의 정원인데요. 네, 이렇게. 아, 파란 색깔이어서 잘 보이려나? 네, 안 보이는구나. 그렇죠? 놓을게요. 지금 15가지 향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교육자료를 이렇게 보내드린 거에 있는 내용대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15번부터 시작을 해서 거꾸로 순차적으로 향을 시향지에 묻혀서 지금 호리병에 꽂고 있습니다. 시향지가 없을 때는 이제 뚜껑을 이렇게 향기를 맡으시면 되겠죠. 근데 뚜껑이 향기가 안날 때도 있어요. 약간 다른, 뚜껑에 이미 묻어 있던 향이 산화가 돼서, 산화가, 산화된 향기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탑노트 하고 있어요. 어, 4분이 좋지? 하이트 카포가 자, 티트리 하고 있습니다. 모노테리펜류가 많은, 뭐, 세스크테리펜도 있어요. 네. 하지만, 모노테리펜이 조금 많이 함유돼 그래서 산화가 좀 빠른, 탑노트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레몬글래스 향이 네, 좋습니다. 오. 자, 레몬이에요. 레몬은 역시 상큼해요. 네, 프랑키센스는 네 선택했어요. 네, 프랑키센스 향이 너무 좋아요. 오, 네, 갖다 놓을게요. 이제 향을 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프랑기센스가 좋아요 <웃음> 마지막. 네, 제가 지금 총 다섯 가지 향을 선택을 했는데 하나를 빼야 되니까 다시 맡아볼게요. 이션쇼를 네, 갖다 놓고 이거 캄포 네카포이쪽 제가 가이고 놨죠 네 8번 그리고 자 2번 <웃음> 네 2번 자, 제가 뽑은 향, 네 가지 선택한 향이에요. 번호대로 둘까요? 번호대로. 보면, 제가 전 2번 뽑았고요. 4번, 8번, 12번 뽑았어요. 여러분들은 뭐 뽑았어요? 칼라로 뽑으셨나요? 애션쇼로 뽑으셨나요? 네. 자 컬러로 뽑으셨죠. 여러분들도 한 볼게요. 저는 2번을 뽑았기 때문에 2번 한번 보면은 2번이 레몬이에요. 어, 레몬 레몬은 현재 스트레스 상태래요. 아 죄송해요 레몬 글래스예요. 네, 그렇죠 레몬 글래스 맞네 레몬 글래스 2번 2번 뽑았어요. 자 레몬 글래스는 해결하지 못하는 스트레스예요. <웃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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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다치거나 아프거나 힘든 건 괜찮아요. 저는 다줄수 있어요. 근데 자식을 아프게 한 경우에는 아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전 아직까지 내 아이들이 그 저희 자녀들이 두 자녀들이 마음이 너무 아팠고 저를 지키고자 고통스러워했던 1년이란 시간을 보냈거든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자식들에게. 엄마를 지키고자 했던 그 아이들 보면서 너무 미안하고 지금도 사실 저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면서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늘 미안한 마음과 마음이 아픈 마음이 있어서 아마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내 아이들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엄마로서 용서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레몬그레스 향기가 너무 좋나 봐요. 네. 어, 잘 뽑지 않았던 향기인데 오늘을 뽑았네요. 어, 한동안 포기하고 싶었어요 정말 근데 어, 지금은 어, 얼마 전에 다시 열정을 찾았고요 이제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그동안 저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안 계셨으면 아마 어려웠을 겁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늘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 그 다음에 4번을 뽑았는데요. 4번이, 어, 캄, 화이트 캄포네요. 네, 8차원. 예, 사업과 기질이 있대. 저 캄포 안 좋아하는데? 오늘 왜이 캄포? 아, 아, 죄송합니다. 8차원이래요. 8차원. 여러 가지 생각을 동시다발적으로 한대요. 한꺼번에 할수 있는 능력을 가졌대요. 현실보다 앞서간대요. 창조성, 현실성이 떨어진대요. <웃음> 네, 맞,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 이 사본을 화이트 캄프를 처음 뽑았어요 어 근데 이제 최근에 어, 저 잠재의식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요 요즘 밥을 먹을 때도 일을 해요 한꺼번에 두세 가지를 동시에 해요 촬영할 때는 하나만 해요 하지만 그 외에는 두세 가지를 동시에 일을 하고 있어요. 저도 놀라워요. <웃음> 네, 놀라울 정도로 어, 다시 열정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하고 있고 사실은 예전에 집중력이 굉장히 좋았는데 요즘은 조금 떨어져서 직원들이 안 도와주면 조금 벅차고 힘들어요. 예전에는 어떻게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조금 나이가 이제 조금 들어, 들었나 봐요. <웃음> 자, 그리고 8번 뽑았어요. 8번이 카우말 로만이에요. 카우말 로만의 잠재시 상태는 어 여자가 남성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대요. 맞습니 <웃음> 네, 제가 나이가 벌써 50대 중반 넘었잖아요. 네. 67년생이에요. <웃음>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남성적인 성향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 그리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여성스러웠던 모습이 자꾸 이제 남성적으로 변하는 건 맞고요. 사실은 제가 제 스스로 제 안에 있는 남성적인 성향을 끄집어내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어요. 사실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8번을 고른 잘안 고르는 향인데 고른 것 같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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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는 눈이 조금 이제 시력이 노안이 와서 속독을 많이 못 했는데 요즘 이제 안경 돋보기 안경 끼고 책을 좀 많이 읽고 있어요. 대부분 전문 서적이고 제가 이제 어 교육 자료 만들기 위해서 책을 많이 봐야 되니까 어 책을 좀 많이 읽고 원래 책을 좋아하긴 해요. 예전에 걸어 다니면서 책 보고 했으니까. 네, 책을 평균 한 달에 어 많이 읽을 때는 한 20권까지 읽고요. 안 읽을 때는 뭐한두권 읽어요. 근데 이제 읽자고 마음 딱 먹으면 2, 30권 쌓아놓고 며칠 동안 다 읽어요 하루에도 서너 권 정도 읽거든요 그렇게 책을 좋아하긴 합니다 마지막 12번이에요 가끔 제가 뽑는 건데 오늘은 유달리 이 향이 좋아요 명상을 공부한 사람이래요 다나함, 신중함, 생각을 깊이함 사색을 즐김, 종교인 네, 사색을 즐기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어, 저는 혼자 있는 시간에 특히 잠자기 전에 30분 동안은 제 머릿속에 그냥 잠드는 게 아니고 제 머릿속에 내일 해야 될 그림을 그리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오늘 할 일을 그림을 한 30분 정도 집중해요. 저에게 집중해서 그림을 그리고 어떤 일을 어떻게 진행할 거고 오늘 중요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진행하는지 어, 시뮬레이션을 한번 쫙 머릿속에서 그림을 쫙 그려버려요. 현실처럼, 현실화 시켜서 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종교인은 맞고요. 전 기독교인입니다. <웃음> 네. 자, 그 이외에 이제 1번부터 그어 15번까지 혹시 이 15가지 향풀이를 다 해드리긴 어렵고요. 아, 강의자료 적을 수 있도록 향풀이 해달래요. 아 해드릴게요. 자, 1번 레몬 같은 경우에는 어, 현재 스트레스 상태라고 합니다. 학업이나 진로, 직장, 목표 달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앞이 보이는 스트레스인 거죠. 어, 레몬글래스는 아까 설명해드렸죠. 네, 2번을 설명해드렸죠. 네. 이거 다 제가 만든 건데요. 다른 사람이 만든 것처럼 제가 읽고 있어요. 늘 저는 볼 때마다 놀라워요. 저의 잠재의식 상태를 볼 때마다 저도 놀라고 있잖아요. 이렇게 가끔 이제 와서 해보거든요. 제가 잠재의식 강을. 근데 할 때마다 제가 풀이를 제가 쓴, 다 제가 쓴 거예요. 보면서 놀라워요. 어머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막 이렇게 가끔 합니다. 저도. 어, 그리고 티트리 3번. 티트리 안 하셨죠? 티트리는 사차원 이라고 해요. 이제 좀 사업가 기질이 있거나 좀 사이코 기질이 우리 왜 똑똑한 사람들 뭐 사이코라고 하잖아요. 저도 사이코라는 얘기 많이 들어요. <웃음> 네. 근데 똑똑한 건 아니에요. 다만 어 똑똑해진 거죠 똑똑하려고 노력을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죠 열심히 네 어쨌든 저는 어, 학자이다 보니까 학자로서 해야 될 일을 하고 있고 제자 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웃음> 가르치려면 더 많은 공부를 해야 가르치니까요 네 티트리 그리고 남의 말을 티트리는 3번 하고 3번 어,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경우에요. 개척정신이 엄청 강하고요. 아주 완벽하고 치밀하고 자아가 강해요. 사실 티, 저는 티틀이 별로 아, 지금도 안 좋아요. <웃음> 네. 근데 저희 같이 사는 남자는 티틀이 너무 좋아요. 그래가지고 남의 말 절대 안, 저는 남의 말 너무 잘 들어. <웃음> 귀가 얇아가지고. 근데 저희 같이 사는 남자는 남의 말 절대 안 되고 개척정신이 너무 강해가지고 따라가기 힘들어요. <웃음> 네. 아까 (4번은) 했죠 네 (5번) 카제프 할게요 호흡이 좀 불편하다고 느껴요 좀 이제 비염이 있거나 좀 답답하거나 이제 숨을 좀 짧게 쉬거나 할 경우에요 근데 이 향을 맡으면 이렇게 뻥 뚫린 느낌이 들어요 호흡이 되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 카제프를 선택하신 분들 특히 비염 그다음에 호흡 곤란 폐 기관지 천식 어, 또는 산소 공급량이좀 부족하거나 말을 많이 해서 저처럼 저도 말을 이렇게 강의할 때는 숨을 안 쉬거든요. 그래서 가끔 필름이 끊길 때가 있어요. 가끔 이렇게 어찌만 넘어갈 때 있는데 잘 모르시죠? 저만 알아요. 그래서 숨을 좀 쉬려고 이렇게 마시, 이렇게 뭘 마시, 달달한 걸 마시면서 하는 거예요. 한잔 마시고 할게요. 야, 그러면서 숨을 쉬니까, <웃음> 네. 내 네, 산소를 공급해 주지 않으면 당이 떨어져 가지고 쓰러지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강의를 많이 하시거나 또 숨을 호흡을 깊게 안 하시는 분들입니다. 자, 그다음에 6번 라벤더예요. 아까 라벤더도 좋았는데. 네. 힐링 힐링이 필요할 때어 어좀 휴식을 취하고 싶고 잠을 좀 많이 자고 싶을 때에요 숙면이 좀 간절히 필요할 때 잠을 자도 자꾸 꿈을 꾸거나 어, 또는 수면 장애가 있거나 만성피로 증후군이 있거나 하는 경우입니다 가방을 좀 싸놓고 떠나고 싶은데 이게 가족 때문에 그렇 먹여 살려야 되니까 나왔으면 굶어 줄것 같고 밥도 누가 해주나 이, 그런 것 때문에 걱정 때문에 못 떠나고 계시는 거죠. <웃음> 여행 한번 다녀오세요. 좀 있으면 꽃이 만발할 겁니다. 네. 자, 그 다음 7번 카우말 점원 블루예요. 이때는 채식주의자들이 많고요. 아로마 테라피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어, 특히 몸이 정화된 경우 깨끗하신 분들이에요. 아로마테라피 관리를 오래 하시거나 입욕을 오래 해서 노폐물이 별로 없는 경우고요. 인공량을 싫어하는 경우고요. 천연향이나 자연 그대로의 옷이나 물건들을 선호하시는 분들입니다. 또 카우말로만 8번 볼게요. 카우말로만 어, 여자가 남성적인 성향, 남성은 스트레스가 좀 과한 경우 아까 설명해 드렸죠. <웃음> 예. 그리고 제라늄 보겠습니다. 9번 제라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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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0번 어, 수입 페넬입니다. 이런 수입 페넬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소화가 좀잘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인데요, 좀잘체하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그리고 식욕이 왜냐면 이 수입 페넬이 소화제거든요. 소화를 촉진해주는 역할을 해줘요. 그리고 식욕이 좀 부진하거나 또위계양이 있거나 가스가 좀 찰거나 소화 안 돼, 왜 꺾고 그리고 트림을 자주 하잖아요. 그리고 설사도 자주하거나 또 복통, 소화 협착. 또 비위가 약해서 아무거나 잘못 먹거나 많이 못 먹거나 가끔씩 배가 아프거나 좀땅딱땅해지거나 이런 증상이 있는 경우입니다 자 11번에 볼게요 로즈마리에요로즈마리 자신이 나약하다고 생각할 텐데 어 나는 건강이 좀 약해요 난 예전에 수술을 했어요 나중에 예전에 사고가 났던 기억이 있어서 자꾸 약하다고 생각해요 라고 이런 분들인데요 지금 현재 건강한데도 약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에요 건강에 자신이 없거나 또 자율신경 실조 증상이 있는 경우이겠죠 이런 경우에는 그냥 피곤해요 잠을 자도 피곤하고 놀아도 피곤하고 뭐 운동을 좀 해봐도 피곤하고 이런 분들이 자율신경 실조 증상이라고 하거든요 또 수동냉증, 손발이 차가운 분들입니다 또 불임이 있거나 또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나 또 손발이 좀 저리거나 이런 분들입니다 자 프랑킨센스는 설명해 드렸죠 아까 제가 뽑은 거 네. 13번, 미르입니다. 미르는 여자로서 자신감을 좀 잃었을 때인데요. 어, 이 생리통이 있거나 생리불순 또는 갱년기 증상이나 또 조기 노화가 왔거나 또 불임, 무로, 자궁과 난소를 제거했거나 이런 분들입니다. 또는 이제 그 갱년기가 와서 폐경이 됐거나 이런 분들. 또는 남성분들도 폐경이 있다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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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아픈 데가 없죠 지금 이걸 선택했다는 건 뒷목이 땡기거나 어깨 아프거나 허리 아프거나 통증이 몸에 있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아프거나 네. 어쨌든 여러분의 몸이나 정신이나 영혼이 아픈 경우 네, 자 그런 경우에 넘메그를 선택하는데요 근육통, 관절통, 뭐 온몸이 안 아픈 곳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런 분들이 대부분 넘메그를 선택합니다 근 넘메그는 마약 대신에 사용할 정도의 강력한 진통제예요. 그래서 말기암 환자들에게 많이 사용하는 진통제로 쓰는 애쇼인쇼 중에 하나예요. 하나이죠. 자, 마지막으로 15번 패출리예요패출리패출리패출리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살을 빼고 싶을 때. 근데 이패출리 향을 좋아하는 분들의, 많은 분들은 비만하지 않고 좀 마른 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혼내켜요. 아니 살뺄 때가 어딨다고 좋아했더니 뱃살이 쪘다고 <웃음> 네 뱃살 또 빼야 되니까 그래서 비만하거나 또 이제 지방에 대한 노이로제 살찌는 거에 노이로제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떤 바디라인을 부정하는 경우죠 이제 분명히 날씬한데 겉으로 봤을 때 날씬하고 예쁜데도 자기네 바디라인이 마음에 안 드는 경우입니다 자. 어, 이 외에 패츄리는 사실 향기만 맡아도 식욕이 억제가 되고요. 체지방을 분해하는 용도로 많이 쓰죠. 우리가 어, 브랜딩 S에도 이 패츄리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체지방을 분해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잠재식풀이 해드렸고요. 구독하기와 좋아요 눌러주세요.